아침에 일어나 보니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중이었어요. 그래도 출발할 때는 비가 좀 멎었어요. 방금까진 비가 멎었었는데. 우와. 어. 투플러스원이니까 아니지. 얘는 1200원이고 얘는 1000원인가? 원 스위트는 어아 다시 비가 엄청 거세졌어요. 시간이 좀 남아서 와 오픈하자마자 들어가요 신기해 왠지 오픈하자마자 들어왔으니까 어, 지금 집고 있어 집을 서서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 읽을 거예요 학생 어린 여학생이요 나 한스 로슬리 씨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. 9시 20분. 광주에서 서울 가는 버스입니다. 버스 탈때 되니까 비가 또 멎었더라고요. 안전운전 부탁드립니다. 출발한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비가 안 오는 지역도 있더라고요. 아침에 괜히 걱정했어요. 다시 비가 세차게 오고 다행히 휴게소에서부터 비가 오지 않았고 서울 역시 맑고 화창했어요. 고속버스 이동 시간이 예상보다 더 걸릴 걸 우려해서 여유를 두고 왔더니 50분이나 시간이 남았어요. 비건 무화과 잼이랑 통밀감 판유. 응? 아몬드 브리즈 복숭아. 이거 비건 잘 먹인가? 응. 올라가야 하는 건가 봐요 2시 반부터 입장이라고 얘기가 있는데 일단 올라가 보겠습니다 기십니다 어, 그냥 가, 가면 되나요? 저쪽이요? 아네 감사합니다 돌아갔어 아 이거 왜 이렇게 잘 돌아가? 어 됐다 어 이쪽인가? 무지막지하게 <웃음> 더워요 이메일정확 아니야 아닌 것 않네. 같아 잘못 왔지? <웃음> 뭔가 잘못 왔어 아니야 뭔가 잘못 왔어 지금 뭔가가 아니라 확실히 잘못 왔어 걸어서 <웃음> 15분? <15억을>? 이라고 <웃음> 했나요? 우와 이게 뭐다 오, <웃음> <또> 왼쪽에 청와대 가서 이었어버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옆쪽을 눌렀니다 음. 그냥 죽을만큼 덥진 않아요 그냥 어 견딜만한 찜통이야 난 괜찮아 비 안오는게 어디에요 하마터면 귤, 귤 우산을 켜고 시위에 갈뻔했어 뭘까? 적혀있는 게 없어 들어와도 되나? 물어볼까? 아니야, 좀 무서워 아 제가 이제 막 영추문을 아까 지났어요, 오른쪽에 그래서 아니야, 저기가 그니까 러 훨씬 더 가야돼 저기 뭔가 하고있어 보이나? 저기 뭔가 하고있어 오! 있다 다른 시기 같은 것도 있는데 어 잠깐만 아 너무 많잖아 한번더 왔으니까 이번 하겠습니다. 우리는 강카르테 유착 수사를 규탄한다. 규탄한다, 규탄한다. 남경들이 봐주더니 또 찍겠지 불법 촬영 또 하겠지 약물 강단 강남 클럽 관련자들 E a 용기야 유 o 마베 o t my, my 내 목소리는 퍼져 무한하게. 무한하게 매일 밤 눈을 감고 나면 아득한 낭떠러지 가아더 나쁜 꿈은 끝날 거야 난알것 같아 I Do it for my girls, do it for my w o m e n Do it for my fam, do it for my season, I do it for me